안녕하세요 쩡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인지구축 릴리아덱으로 가겠습니다 릴리아덱이 무엇이냐 그 어둠강림으로 성배 복사해서 가는 릴리아덱인데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아이 아릴리아 화빵 치는 거봐 뭔가 못 믿어 근데? 아 상점 진짜 맛없다 집을 게 없네요 물레에서 리롤 칩시다 아 피관리 좋고 이혼 충격기를 먼저 만들고 싶긴 하네요 아니 아 도대체 상점에 왜 이러는 거야? 이거 쎄쎄쎄가 났나? 아이 까비 이거 어차피 연패 탄거 확실하게 집시다 아이, 필드 낮추니까 센 친구 만났네요. 아이, 풀드 맞잖아. 피 관리한 거한 방에 날려버리기. 응, 음, 준비 가면 될것 같고. 당장 복제해줄게 없네요 일단은 성대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료가 없어서 릴리아 밤끝 그냥 줄게요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먼저 타겟팅 되면 곤란하니까 더 나이스 여기가 더 나이스긴 하네요 연승중이었네 오 나이스 여기 다이애나 넣고 올라프 넣고 그리고 사비염에 렐 렌가 넣고 이 어둠강림 괴물까지 해서 칠렛 마무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릴리아가 왜 빼어도 안 잡히지? 연패 끊겼으니 이걸 좀 쳐야하려나? 이거 성배 만들 준비하겠습니다 아 얘는 필요가 없잖아 오 릴리아 드디어 나왔어 이거 구워줍시다 이러면 사비형 바로 올려줄게요 이거 제물로 받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죽이면 될것 같습니다. 오 릴리아 아 이거 근데 전투들어가고 사면 마저 꾸어지려나? 아 이거 안꾸어지네요. 기병대로 릴리아 모아주기 하겠습니다. 아니 이거 릴리알 띄우다니 눈치가 빠른 친구네 이성 붙으니까 좀 쓸만한 것 같은데요?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제바나 고서인데 어, 회복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물 다시 세주안니로 바꿔놓고 이거 생각해보니 어차피 대 구성에 3코들도 많으니까 7렙 어, 리롤로 3성작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COU 저거 풀피되는 것봐나좀 아픈디 일단 성배 이왕 진거 이거 배치를 성배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바꿀게요 이렇게 진지구축이라 설계를 잘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두면 릴리아랑 다이에나둘다 성배 두 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어, 릴리아 이거 피바라기 하나 챙겨주고 싶네요 근데 왜 레리 먼저 뜨냐고 제발 피음만 믿고 갈지 아니면 피바라기를 만들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딜만 생각하면 대천사도 괜찮고 일단 좋습니다 이거는 괜찮다 치가만 필수니까 만들어줄게요 아 이거 기병대라서 각오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릴리아야 이제 3템인데 좀 나와줘 울라프 줘버리는 수가 있어 아주 다이애나 화이팅! 스킬 한번만 더 나이스 다이애나가 연애를 잘라줬네요 나 진짜 좀세졌나 라온 좋구용 역시 진지고추 아니 다이애나가 <웃음> 노템 다이애나가 일을 더 잘하고 있으면 어떡해 저기요 릴리아 씨 와, 지금 갑자기, 오, 뭐야, 의기를 느꼈나? <웃음> 오, 호재다, 호재. 오제. 갑자기 릴리아가 네마리나 남았네요. 이거, 안라인 브라움을 띄워도 그냥, 레를 이거 못 들어서 어차피, 근데 진짜 진지 구축 자체가 좀 사기인 것 같긴 하네요. 가자. 아 나이스 오 딜량 봐뭐일 제대로 하는데? 얘제말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? 릴리아 이녀석? 기병태이 카림? 미쳤는데? 아니면 성배 하나 더? 아저 친구가 성배 먹겠다 <웃음> 집단 강화도 아니고 일단은 다이애나 넘기겠습니다 어, 진짜 창고 가득 가득 찬거 봐 이거 찍읍시다 나이스 릴리아 하나만 나이스 이제 걸리기만 해봐 아주 다 죽었다 아 여기는 무슨 소리 벌써 이성인데 여긴 솔 이성의 테라 이성 이 릴리아가 근데 용댁을 그렇게 잘 잡는다는데 대천사가 없어도 되려나? 찍어 어? 진짜 잡힌다? 나이스 오 어? 진짜인데요? 일리아가 용덱 잘 잡는다는데 어 대천사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없어도 잘 잡네요. 오호라 보라니 가자. 어? 되나? 일리아 잘 들어갔어. 그렇지. 그래 잘한다. 한번더이아이 아, 조이. 거이 무조건 왜 이렇게 절대 거는거야 아! 중요할 때. 제발! 비번을 제대로 찍어! 그렇지! 와우! 릴리야! 뭐라는데? 일? 진짜 상상 그 이상입니다. 그냥 팔레 가서 기병대 하나 더 넣는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어차피 랭가는 얘는 메인이 아니니까 윌라인치감 오기병대로 해서 방마저 증가시켜줄게요. <웃음> 야, 올라프가 메인이 아니야. 릴리아가 메인인데, 이 친구. 착각했네요. 그럼 죽어야지, 친구야. <웃음> 올라프는 이거 주감 하나밖에 없는데. 아, 네, 보내줍니다. 뭐야. 근데 섭성 뜨는 올라프 딜렉 뭐야. 어, 잘뛰었네 발라료? <웃음> 그래도 여기는 나름 와 근데 진짜 압도적 인데 서로 들어가려고 아주 <웃음> 메인딜러 경쟁하네요 그렇지 찍어버리기 아, 근데... 아이에나도 3마리 남았고 아주 스무스하네요 이거 브라운도 기병배라서 든든합니다 찍어버려 아 진짜 이거 조이 너무 시식기 심하다 잘 버티긴 하는데 여기 박스 배치 뚫기가 좀 많이 힘드네요 움직여서 방마저신가아 나이스 이거 이긴다 아이 박마저가 높아서 이거 릴리아가 안 죽네요 릴리아 1 3 0 0 0 이거 진지구축이라 서풍을 못 피하니까 서풍 빼서 오겠습니다 아 거결 기 챙겨올게요 일단 이거 올라프 주고 다이애나 안 사줬어 아 이거 사줬으면 한마리남은 건데. 어 여기 이제 신이 성찍어왔네요 오기병대 릴리아이 막좀 봐라 <웃음> 용발테라 이거 별거 없네요 바로 뚫어버리기 와 이거 미쳤다 <웃음> 아니 이게 아니 진짜 용세 그냥 때려줬는데 뭐야 이거 와 뱅가까지 성 아, 잠시만. 여기 솜 삼성. No, no. no. Oh, no. 아니. 아, 난 3코 삼성이랑 이코 삼성 보고 있었는데 치사하겠또 아니, 조이까지 있어서 잘 뚫리지도 않고, 이거. 이거 확실히 삼성은 이기기 힘드네요. 아이, 너무했다. 아나 이렇게 정직하게 서고 하 있는데 다이나라도 찍고 이거 황금대이라도 완성합시다 실패 내가 졌다 그래도 그용대기 이긴거 보면 여기도 얘예 삼성 아니었으면 제가 계속 이겼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이렇게 진지고축 릴리아 덱으로 2등 했습니다 아 자꾸 삼, 삼성이 저를 방해하네요